축하겠습니다 <웃음> 먹었어. Oh, 얘, 리좀봐 봐. 왜? 어깨 뭐 이러고 있어. 이 어, 이렇게 하고 야, 어 이따 저녁에. 기오어왜그 <목소리를> 어, 얘 원래 그래. 그 네, 엄마 가 너... 훈준 아니야? 사실은 누신 거야. <웃음> 내로 너무 힘들어서. 애들 못하지 엄마 좀 쉬어요. 내가 와. 이거나 그릇 가져가봐. 움직이나 고기. 그릇 가져가. 봐. <웃음> 움직이나, <고개>. 그릇 <웃음> 가져가. <웃음> <되뇨>? 어떻게 하는지. <웃음> <웃음> 사실 내가 비켜나서 엄마한테 패턴한 거야. <웃음> 뭐야? 이거 빵빵 빠방방 빠방 소리 나네. 깎아 먹을 거야? 엄마 이거 뭐야? 이거 깎아 먹어? 엄마 <웃음> 야 <웃음> 맛있어? 어때 맛이? 맛있다? 맛있어? 테리야 응? 노래 요즘에 테리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작은 별 반짝반짝 그 노래 한번 불러볼래? 먹고 있다 해줘 포도 먹고 있다 해줘 이따 불러줘 다 얼마나 기분 도으시죠어 뭐야? 뭐해? 지금 내뭐 하는 거야? 다리에 뜯기라고. 나도 처음 해. 뭐야? 먹을 응.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점심에 친구 집에서 먹었잖아. 응. 배고파? <웃음> 그럼 엄마 먼저 먹고 밥 금방 지어서 주면 안 돼? 응. 어, 해 엄마. 해리가 먼저 먹을 거야? 응. 엄마 배고파. 해 <웃음> 배고파. 엄마도 배고픈데. 그럼 나눠서 먹을까? 어. 나눠먹어? 응 어, 나눠먹어 알겠어 땅콩이도 좀 줄까? 안돼 땅콩이는? 안안 바보 밥을 바보 혜리 먼저 혜리 먼저 먹어? 응 어. 비타민은 그러면 엄마 먹을래? 안돼 왜? 어 아빠 비타민 찾았죠? 아 비타민, 비타민 더 있어? 어, 아빠 비타민? 아빠가 사다줬어? 응 어. <웃음> 됐다. 그럼 이거 나눠 먹자. 어. 뭐에 먹을 거야? 어, 엄마 엄마 거 해요. 엄마 나눠줄지? 어 알았어. 먹자. 어 일어나. <웃음> 배고파? 배배 배. 쭈. 맛있어? 응. 운다. 안 해리, 안 빨리 가. 울잖아. 응. 그래. 아 <웃음> 아, <할> 다 <거다>. 응. 응. 안 응. 응. 리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지 응. 지 뭐지? 아. 음. 음. 음. <웃음> 참 맛있네요 이거 맛있네요 최고 해 최고 거야. 또 온다 엄마리 이리, 이이 엄마. 응?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어이이이 엄마, 응? 자신 있는 표정이 뭐야? 자신 있는 표정.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표정. 엄마, 왜? <웃음> <뭐해>? 어? 왜? 모자요! <웃음> <웃음> 아니, 모자 안 쓰지 마. 앞에 안 보이잖아. <웃음> <웃음> 아니, 모자. 아, 운전미야 운전. 어? 운전미 아, 운전하는 거야? 응, 운전. 다요, 타요 그거야? 다요. 이거 알기미야 아이스크림이야? 초코야. 초코 아이스크림이야? 응. 이거 쪽쪽이야. 쪽쪽이야? 응. 숟가야 숟가리야? 뭐 내려와 그러니까. 응? 왜 싫어? 내려와. 이놈 아저씨 불러야겠다. 먹어요? 뭐 아니 이따가. 이따가. 응? 이따가. 이따가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서 먹자. 음. 음. 음. 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먹자 음. <웃음> 이따가 화머하할 가져줘? 과자 응. 괜찮아? 괜찮아. <웃음> 이따 먹자 같이 응.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응. 집에 갈까? 집에 갈까? 아니야. 아니야. 너 탈거야? 제 응. 미사? <웃음> 야 아.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랑. 안그 이게 더 재밌어? 안 그래! 안 그래! 좀만 더 타고 가자. 더운데 너무 먼데 고셨네요. 음, 음, <웃음> <엄마. 웃음> 어떻게? 한 번만 더 타고 하자 어, 그럴까? 아, 너가 가자고 해서 가는 거거든? 음, 가자! 한 번만 더 타, 한 번만! <웃음> 한 번만 더 타. <웃음> <웃음> 정색. 되잖아. 아이스크림 그래, 그래 안 그래. 왜 안가? 다음에 따라올 거야. 가자. 엄마 엄마. 가자. 어쩔 수 없어. 가자. 괜찮겠어 하리야 집에 빨리 가고 싶다며 엄마가 응, 응. 응. 그럼 한번만한테 응. 응. 응. 응. 응. 어떻게 해주고 가자 내 네, 지금 뭐 요치 같은 거 있어 요치 같은 거 있어 컵섭해 었어응섭해 썼어? 썼어? 음, 몇몇 걸어. 걸어. 이거 니 먹을 거야? 다 응. 내일 또 타면 되지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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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엄마가 재밌는 놀이 해줄게. 재밌는 놀자고. 야, 안 해. 일단 먹자. 일단 먹자. 응. 이거 내 거야. 응. 혜리는? <웃음> 어때? 맛있어? 응. 시원하지. 이맛이지. 밖에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시원한 거 먹는 게더 좋지 않아? 맞아. 엘튼 들고. 엄마 봐 이거 봐. 그 뭐야? 봐. 아이스크림 씹. 이거 뭐야? 참 뭐야? 아 선물. 이거 뭐야? 하트. 아니야 참뭐 이거? 뭔지 아야 엄마? 불가사리. 불가사리. 네모. 이거 뭐야, 맞 깎아요, 엄마? 어, 깎아. 뭐야? 카드야, 엄마? 아, 카드 아니고 책. 이거 뭐야? 책 응? 뭐야? 네모. 친구집 가야지 먹어, 테리야. 괜찮아. 언니. 언니, 언니 금방 온대. 탱쥐 너무 뚱뚱한데? 탱취 고용 탱취 탱취 탱취 탱 좋아해 태리 탱발밟아 어? 내가 밟아 어, 네, 가위바... 어떡해? 손내지 손이야 아 손으로 만지래 테리야 발로 하면 안 된대 오, 맞아. 아이 예뻐 어 맞아 아이애뻐 해줬어야지 해이애뻔 아이애뻔 아이애뻔 아니야 걷잠마 아구 아니야 아구 캔디. 아니야 걷잠마 켄지야 켄지 아니야 걷잠마 켄지 아니야 켄지야 디야켄지왜 울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 어! 뭐 했어? 뱃속에서? 뱃속에서 넘어졌어 뱃속에서 넘어졌어? 응넘어져어 어떻게 했어? 그래도 튀어나온 거 아니야? 뱃속에? 뱃속에 넘어져서 튀어나왔구나? 응, 응. <웃음> 태리는 어린이집이 좋아? 아니면 여기 집이 좋아? 집이 좋아 집이 좋아? 아. 어. <웃음> 아빠... 아니야 선생님이 좋아 선생님이 좋아? 응 어. 선생님이 네. 잘해주시는구나? 어. 난 엄마 좋아 <웃음> 엄마는 맨날 <다리. 웃음> 맞아 테리는 동생 생기면 어떨 것 같아? 네요. 메롱메롱 할거야? <웃음> 테리는 인형이 좋아? 로봇트가 좋아? 로봇트 좋아 로보트 로봇 좋아? 아. 이 집이 크게 하는데? 음. 이 집이 이집우리 집에서 제일 친한 친구 이름 알아? 어 이름 뭐야? 음... 찌테이 좋아 어? 찌테이 좋아 김태일 주현이? 어. 주현이? 어, 주현이? 이아 주현이 어, 주연이 주현이? 파프리카 해봐 파프리카 테린은 어느 별에서 왔어? 마인보이, 너어 넘어졌어 별에서 넘어졌어? 어 <웃음> <웃음> 밥이 좋아? 아니면 국수가 좋아? 주, 밥이 좋아 밥이 더 좋아? 어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음, 나는 좀, 좀 맛있어. 주스 맛있다 어. 주스? 사탕이 좋아? 초콜릿이 좋아? 초콜릿 맛있다 초콜릿 좋아? 어. 태리이는 바지가 좋아? 치마가 좋아? 나는 치마 좋아 치마 좋아? 응. 좋아? 엄마가 좋아? 언니가 좋아? 언니 좋아 응. <웃음> 응. 엄마가 좋아? 사탕이 좋아? 사탕이 좋아 응? <웃음> <웃음>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아? 나는... 난... 노루 <웃음> 어떤 동물이 더 좋아? 나는 강아지! 제일... 강아지 좋아? 어. 나는 아끼 좋아! 빵빵! 혜리는 뭐가 제일 재밌어? 나는 미끄럼틀 좋아 미끄럼틀? 응! 음... TV에 그때 나왔던 공룡 있잖아 시조새 어. 언제 잡을거야? 두마리! 어? 두마리! 조만간? 어? 안돼! 잡지마! 두마리! 아 두마리? 응! 어. <웃음> 두마리가 뭐야? 최별이란 언니가 응. 안녕 나는 최별 언니야 너참 귀엽다 <웃음> 테리는 뭐라고 해줄 거야 나는 조연 언니 언니 하면서 얘기해줘봐 언니 언니 언니 아니 최별 언니 최별 <웃음> 언니야 여기 보고 해야지 최별 언니 해야지 최별 <웃음> 언니 <웃음> 나 아빠 거야 엄마 거야? 엄마거야이도엄마거야 혜리도 엄마 거야. 엄마 엄마거야테리는 아이스크림이 좋아? 까까가 좋아? 과자가 좋아? 아니야 아이스크림 헤리언니가 화나면 무서워 헤리언니 응. 화나면 무서워 응. 무서워? 응, 무서워. 무섭대 어떻게 했길래 헤리언니 <웃음> <해리 웃음> 화나면 무서워? 응. 화낸적이 없잖아 그치 테리는 엄마 무서울 때 있어? 어. 엄마 무서울 때 있어? 아니 아, 무서워? 음, 안 무서? 워 태리가 좋아하는 노래. 태리가 좋아하는 노래. 난지 하공 나올 때. 태리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봐 노래. 아 <웃음> 나는 Where to w h e e o go. 태리는? 나는 Where o g yeah. <웃음> <you> <웃음> 아넌 넌 겨울 한구투구나응 와이거 와이 엄마야 와이거 미 테리니까 내일 하루 언니가 한번 돼볼래? 어 테리야 해봐 테리야 테리언니 해봐 테리에게 행복이란? 엄마 테리에게 행복이란 엄마야? 응 <웃음> 에디가 좋아? 애샤가 좋아? 음 에디 좋아 캐리 무슨 색깔 좋아? 핑크색! 핑크색! 어. 누구한테 말한 거야? 캐리야 아. 노래 불러봐 응? 노래 불러봐 바보? 노래 불러봐가보 가부? 어. 가보기야, 가보기야. 이유 나야와 햇나비. 햇나비, 심어충 너여와. 햇나비, 햇나비. 테리 온다. 테리 온다. 아니야. 오는 거 아니야? 어. 테리 일찍 온다, 엄마야? 응? 테리 일찍 언제 엄마야? 어. 테리 데리고 오면 되지. 아니야. 아니야? 테리 오는데? 아냐 우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그러 하면... 무슨 소리지? 텔비 텔비 텔리 뭐, 우는 소리 아니야? 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엄마 어, 먹고 있어 엄마 먹고 있어? 어 엄마 안 먹고 있어 엄마 안 먹고 있어? 응 I just run a t d dance Oh, 음. what? You and i e 비리 좋아 Tonight <웃음> <웃음>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Don't be shy, come on, show me what you've got